지난 시간에 잠깐 리뷰를 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p 소문자 h 대문자 pH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약속을 약속을 자 수소 이온 몰농도의 역수의 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로그 수소이온 몰농도입니다. pH. 그럼, 자, 이 약속을 정했는데, pH가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pH 계산이 가능하다. 계산을 가능한 그 문제가 여러분들, 문제가 나와 있는 책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문제 1번.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위 속에 위산이 분비됩니다. 그렇죠. 위산에, 위산에 수소이온 몰 농도가 얼마냐 하면은,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성 몰이다. 몰 농도로 그러면은 위산의 수소이온 농도가 1.0 곱기 10에 마이너스 2성 몰이다 그럼 pH가 얼마냐? 이때 pH를 구하세요 얼마이냐? 구하면은 그대로 저 pH는 수소이온 몰 농도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 농도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몰 자, 마이너스 2승 앞쪽으로 떨어져 나가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니까 2다 위산에 pH 값으로 치면 pH 2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가 토마토를, 자, 토마토 주스에 예. 우리가 토마토 주스, 주스를 만들어서 pH를 측정해보니까 pH 5.0이었다. 이온몰 농도는 얼마이냐 이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풀수 있겠죠 그죠 풀수있겠잖아뭐로고 계산이잖아 로고 계산 자, 이 문제를 자, 풀어보세요 됐고 그럼 이제 넘어갔어 우리가 산염기에 산염기 정의 산염기 정의가 지난 시간에 했는 산이 무엇이고 염기가 무엇이냐 자, 여기에 대한 정의 세 가지 정리가 있었습니다. 그 정의에서 자, 좀 지울게요. 산염기성이 산 이렇게 할폰하고 염기 이렇게 쓸게요. 산을 영어로는 에시드, 염기를 베이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에시드 베이스 산염기. 그 산염기 그다음 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올게 산화, 산화. 관원, 이 용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 몸 속에 반응이 일어날 때 산, 염기 반응, 그 다음 산화, 환원 반응으로 설명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산이 무엇이고 염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내용은 우리가 어제 정리를 했고, 자, 여기에서 산은 정의가 수소이온을 가지고 수산화이온을 가지고 산염기 정의 했는 정의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 그 다음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 받, 받는 물질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이 산이고, 수산화 이온을 내는 물질이 염기다. 어디에? 수용에게서. 수용에게서. 자, 누구의 정의입니까? 누구 정의입니까? 첫 번째 정의. 메모 안 되고. 브랜스테드러리 맞습니까? 두 번째 정이 정의. 누구 정입니까? 수소 이온을 내는 물질이 산이고 수산화이 아,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이 염기다. 누구 정입니까? <웃음> 어죽기에는그 전혀 안 봤다. 그럼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 전자를 가지고 산염기를 정의했는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 정의입니까? 루이스 정의잖아. 루이스. 자, 1번, 2번, 3번. 각각의 누구 정의인지는 좀 이런 정도로 좀 알아두시고 자 전자를 전자를 가지고 산염기 정의를 했습니다. 전자를 내는 그러니까 전자를 혹은 주는 전자를 내는 물질이 연기고 전자를 받는 물질이 산이다. 이렇게 정의 했는 정의가 있습니다. 루이스 정이죠. 이세 가지 같이고산 연기를 정의를 할수 있다. 자 정의가 됐고 그다음 이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H A라고 우리가 기록을 하는 약산을 하나 보자. 자, 이 산이 이온화가 됩니다. 수소이온과 A- 음이온,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이온화가 될때 평형상수. 자, 이게 산이기 때문에 KA라고 표시하자. 자, KA는 어디? HA 분해. 자, 수소이온. a 이자이 평형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이 평형식에서 평형식에서 자, 우리가 수소이온을 자, 수소이온을 이쪽으로 보내면은 보내면은 이쪽으로 보냈다 수소이온을 보냈다 아, 그렇게 보냈다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양쪽에 뭐, 로고 값을 취해보자. 로고 값을. 그러면은, 자, 로고, K, A, N 자, 여기에 로고,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똑같이 로고 붙여. 이건 이제 다시 풀었으면은 풀었으면은 로그 h a 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두고 이걸 수소연 이렇게 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 그대로 따라서 가지고, 자, 로그 수소이온을 남겨두고, 남겨둘까? 이걸 이쪽으로 넘겨버릴까? 응? 그러면은 자리 바꾸면 한번 해보세요. 자, 로그 수소이온을 좌측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되고 그죠? 그 다음, 이건 이쪽으로 보내면은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로그 a. 그다음 플러스 그대로 이거는 남으면 되겠죠. 로그 h a 분의 a 마이너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이 이게 뭡니까? 여기 pH잖아. 맞죠? pH 약속감이잖아 그렇죠. 그다음 명언 또 뭘까? pKa잖아. 그럼 다시 쓰면은 pH non pKa 플러스 요각 그대로 쓰면 되죠. 로그 h a 분의 a 마이너스 이 식이 이름해서 핸더슨 핫셀바허식이죠. 핸더슨 핫셀바허식입니다. 핸더슨 핫셀바허식 유도가 됐고 자, 유도가 됐습니다. 자, 핸더슨 핫셀바허식까지 유도가 됐다.